누가 났어 이거? 누가 났어? 김현민이지김현민 응. 아니야? 김현민 X라저라고 그러니까 김형민이 왜 받아왔어? <웃음> 뭐야? 왜 받아왔어? 어? 뭐야? 이거 이거 보여준다고 차. 아유, 시야. 아이고 좋다. 잠깐만. 좋았네. 누구한데요? <웃음> 어? 소감이 어떻습니까? 아 구경 어디서 보이냐 이귀한 거를? <웃음> 몇 년식이냐 이거? 어? 몇 년식이냐? 여기.. 차, 이, 이쪽 모가지에 써있는 걸 보세요 몇 년식이냐? 어? <웃음> 뭐야 이거? 어? 야 이거 정식 수익 정수야? 미쳤네? <웃음> 중수라고? 이걸 어떻게 하냐? <웃음> 야웃어보어 귀한 도로? 아 미쳤네 아씨고잖아 제일 갖고 싶은 게 이거 갖고 싶어 한다고 형저 이거 언제 산지 알아요? 언제 산냐요 <웃음> 2월 25일 2월 25일에 나왔다고? 너로 해줘.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을 속인 거예요. <웃음> 진짜. 진짜. <웃음> 진짜. <웃음> 짜증 나네. 아, 짜증 나 아, 짜증 나. <웃음> 아, <아니>, 그만치. <찍어. 웃음> 그냥 수건 걸어봐요. 어, 어. 어, 아, 너무 귀여워. <웃음> 어, 아저아 아, 새로 어어빨 <웃음> 어, 너무 오회했어 휘발렸어, 휘발려. 아, 너무 흥분했어. 견적 <웃음> <던져가> 없어, 괜찮아. 자꾸 <웃음> 버텼어. 근한 한, 5년동안 탄 바이크 중에서 제일 취미 샀다 지금 <웃음> 솔직히 <웃음>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되잖아 얘로 어? <웃음> 다 되잖아 출퇴근 시내바리 어? 투어 어? 인도 아니 솔직히 말해서 막존나생 x x x x x x x x x x x 지어하 x 엔드로 같은 거다탈수 있을 것 같아 아 x x x